몸매만 따지면 누가 승자일까요? 왜 남자는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는 풍만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왜 엉뽕이 팔릴까요? 페미니스트라면 가부장제가 남자를 그렇게 세뇌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진화심 약자 데벤드라 싱은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여자를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싱의 논문을 구글 학술 검색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인용되었다면 대박 논문입니다. 이 논문 이후로 허리대 엉덩이 비율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런 성과를 총정리한 논문입니다. 싱이 제시했던 0.7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기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래시계 몸매인 여자가 우월하기에 남자가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은 상당히 잘 입증되었답니다. 남자 시각장애인도 모래시계 몸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모래시계 몸매인 여자가 우월할까요? 핸디캡 원리를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지만 설득력 있는 입증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